음. 평등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옳지 근데 이것의 원인은 응 음. 사회적 자원이 응 음. 어, 희소하고 고르게 음. 분포하지 않아서예요 옳지 근데 얘는 특성이 있는데 음. 그냥 어느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이랑 태싱이 있어요 옳지 자 니가 지금 말한 거 제시문 문장이랑 키워드는 똑같은데 네. 지금 표현까지는 다 똑같을 수가 없겠지 네. 일단, 그 소독 분배라는 것은요, 음. 기어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. 음. 근데, 음. 얘는 한계가 있어요. 음. 그러니까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는데, 음, 장점이겠지? 네, 장점이죠. 네, 장점이죠. 음. 근데 단점으로는 공평성은 음.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.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. 그렇지. 근데 이런 소득 분배라는 문제가 음. 어, 심화되면은 좀 심, 음. 뭐야? 그냥 좀 심해지면요. 음. 어, 그거 심해진 걸 뭐라고 불러? 심해진 걸요? 음. 심화요. 소득 분배가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